시켜줘 너의 명의에서만 가어이 <웃음> 아저씨 누구지? 어이 아저씨 누구야? 대머리 아저씨 와 대머리 너무 많아? 그 인어공주가 공주를 조졌어요 그 액션 영화가 되는 건데 괜찮은데 <웃음> <진짜? 웃음> 나도 여보가 막3 d 필라니야막 응. 이런 거 보자고 할때 힘들어 여보 잘때 오는 분은 인형 같은데 어. 척키 아니야 척키? 그래도 사람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네 <웃음> 요즘에 꽃보다 남자 안 봐? 아 꽃보다 남자는 두번정주해난 여보 꽃보다 남자 다시 볼 때마다 정신병 올것 같아 왜? 아니 그거 뭐 재밌다고 그걸 계속 보냐 시켜줘 너의 명예에서만나 <웃음> 아니 그 영화를 봐도 응.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영화만 찾아보니까 여보. 여보 인생 꿀잼 영화 자기 만나기 전에 본 거? 어 그렇지 왜냐면 날 만나고 나서는 여보가 영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 <웃음> 내 <내더>, 덕분에 네. <웃음> 자기 만나고 약간 좀 진지한 영화 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뭐 얘기해 봐. 나는 일단 1번은 응. 화이트 칙스. 어, 아 화이트 칙스 재밌긴 해? 화이트 칙스. 아 화이트 칙스 재밌긴 해? 나 진짜 거짓말 어. 안 하고 화이트 칙스를 50번 넘게 봤어. 근데 50번 응. 볼만한 영화 는 아닌 것 같아. 더 50번 넘게 보는데 볼 때마다 재밌다. 아 재밌긴 해. 그 노래도 기억나. 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싸우던 마이인가 화이트 칙스 인정. 그리고 저거.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자기가 엄청 재밌어 그거 6탄까지나 왔어아 불가사리가? 어 케빈 베이컨 나왔던 불가사리가 있어 그래 그거 그거 그건 재밌어 그게 거 1탄이야 그게 1탄이야? 어, 그게 1탄이야. 어. 근데 불가사리가 막 재탕을 엄청 했잖아 그게 이제 걔 노잼이 된 거지 3탄까지는 괜찮아 그거 나중에 불가사리 막 새끼들 생겨서 막 날아다닌다 날아다녀? 어 날아다녀 진짜 아. 이 영화는 명작 내가 제일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비포유 음. 미비포유? 음. 그거 보면서 진짜 여보 누가 막 이렇게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 아 어, 새소살이 너무 컥다 나는 그냥 안 봤어 그거 같이 한번또 보자 아 나는 막 그렇게 막 울고 음. 막 가슴 아프고 그게 여보 뭐 가슴 아픈 것만이 아니라 둘이 진짜 어그 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되게 장난 아니야 그 재난 영화 중에서 어. 1티어는? 나는 뭐 재난 영화 이런 거다 좋아하니까 아. 재난 영화에 좀비도 포함이야? 아니야 좀비 빼자 좀비 빼고 지구 박살 그러면은 그거 어이 아저씨 누구지? 어이 아저씨 누구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너무 많아? <웃음> 서니월드에 대머리 너무 그래. 많아 몸 크고 막아 어. 저기 저기 산안드레아스인가? 드웨인아드웨인그 예. 사람이 어. 이제 재난 영화에 1티어? 어 1티어요 내가 말하는 거에 여보가 반박을 해봐 어 아마게또 아마게또 괜찮았어 우와! 아마게또니 산안드레스 아 보다 못하다고? 어난 산안드레아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마게또니 야 여보야 우와. 산 안드레아스가 나쁘고 응. 재미없는 영화가 아니라 응. 아마겟돈보다 응. 산 안드레아스가 더 재밌다고? 어. 어 그게 더 재밌었는데? 아 그것도 응. 재밌어. 뭐? 2012. 2012. 2012. 어. 그럼 2012랑 어. 디빈팩트. 2012가 더 재밌어. 2012. 응. 비슷비슷하다고 치자. 아 우리가 뭐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갔지? 나 장난 아니야. 진짜 우리 연애 초반에는 진짜 맨날 쓰레기 영화만 봤는데. 무슨 소리야, 여보야 난 영화 이거 퀄리티 많이 올라갔지 아, 그래? 그러면은 액션 영화 중에서 나는 솔직히 내일티어는 인어공주야 아니 액션 영화.. 액션.. 인어공주 액션 영화인가? 그 공주를 조졌어야 되는데 그 인어공주가 공주를 조졌어야 그 액션 영화가 되는 건데 인어공주에 인어공주 말고 공주가 또나온 거기.. 그 지가 왕자 구했다고 거짓말하잖아 아 에리얼이 진짜 한방 쳤으면 그냥 액션 영화인데 아 괜찮은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어, 약간 밀리터리 물아 맞.. 오. 오, 오, 오. 어. 그거 뭐? 그거 엄청 재밌었지? 뭐? 블랙호크다운 아 블랙호크다운 그것도 내가 보여줘서 본 거잖아 오 어, 그렇지 근데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어, 재밌었어 블랙호크다운 정도 돼야 한 다섯 번, 여섯 번씩 보는 거지 그거는 진짜 주먹 꼭 찍어봤어 요즘에 내가 이제 워낙 그쪽 영화에 빠져 있어서 응. 뭐.. 액트 오브 벨러 뭐람? 제로 다크 서틴 아 어, 제로 다크 서틴 괜찮았어 어. 다음에 그 24시간인가? 13시간 13시간인가? 어 13시간 아. 그 PMC들이 그대사을 어, 지키는 어, 거 그거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그거 재밌었어 어. 익스트랙션 응 익스트랙션 햄식이 나오는 거 하.. <웃음> 어 익스트랙션 재밌었어 그거는 햄식이 아저씨가 아주 눈호강을 많이 시키는 아, 거아아햄식의그 우수에 져준 눈빛 아.. 그 아저씨랑 여방 되게 비슷하더라 아, 시작해! <웃음>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야 루키야 눈떠라 공격! 루키야 정신 차려라! 루키야 앞이 안 보이냐? 공격! 공격! 공격하라! 여보의 그런 발언들이 응. 나를 죽이는 거야 영화 같은 데서는 엄청 멋있으면서 가족들이랑 했 자기랑 똑같던데 하는 행동이 닮았다고 야! 야!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어. 재밌는 영화 세개아할수 있지 이거는 응. 할수 있어 근데 제목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어, 얘기하면 내 제목 얘기해줄게 아그 어, 옛날 배경인데 옛날 배경이... 디카프리오가 화가야 아 이클립스 그래 그거? 어, 랭보 어 그래 그거 이클립스 아, 로미와 줄리엣 로미와 줄리엣 저는 눈이 재밌었어 와, 꽃미모였지 꽃미모 아주 눈이 그렇게 재밌었어 아, 꽃미모였지 어, 자기나 뭐 파시나 콩기 공격! 기야 <공격! 웃음> <웃음> 아니야 우리 신랑도 어릴 때 진짜 잘 생겼었어 아 그거 셔터 아일랜드 셔터 아일랜드 그것도 재밌었어 와 일단 타이타닉이 없네 나는 일? 타이타닉을 음. 보면서 음. 와 재밌긴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 마지막에 그냥 둘이 같이 매달려가지고 있다가 구출되면 될걸 그게 불가능하대잖아. 그거 과학자들이 밝혀냈잖아 왜? 왜? 왜? 불가능하대. 암튼 왜? 왜? 왜? 왜? 아 불가능하대. 그거 지금 다큐멘터리 채널 찾아봐봐. 그거 흡수의 맞아시라는 거, 연구가 아저씨랑 하는 거 있어. 거기서 안 된다고 나왔어. 왜? 안 된대. 왜? 어,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타이타닉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화는 티카프리오에게그 네, 오스카상의 수건을 풀어줬던 죽음에서 돌아온 자 레버넌트 말에서잔거 말하는 거야? 어, 말에서잔거 자기 얘기하니까 비 온다 아, <웃음> 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뽑으라면 갱스 오브니오 아 갱스 오브니오? 어. 와씨 하나 빼먹었다 뭐? 인셉션 빼먹었네 아 셉션이 형! 셉션이 형! 셉션이 형 미안해! 음. 그러면은 여보는 연기를 제일 잘하는 와나 이거 저번에 내가 혼자 생각했었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시지 했는데 어 최민식 아저씨. 오, 역시. 최민식 아저씨. 역시. 최민식 아 나도 일, 우리나라 일등은 민식 어. 형. 어 진짜 너무 어. 잘하시는 거 같아. 최민식 형님이 최고 같아. 민식 형은 그냥 어느 영화에 나오든 짱이야. 어그 영화에 나오면 진짜 그냥 그분이 되는 거 같아. 민식 형 짱이고 외국에서는. 외국에서 내가 요, 영화를 좀 보니까 응. 외국에서도 뽑을 수 있지. 어, 그렇지. 우리 어고 이제 한5 0명 정도 알지. 아니야 알아. 더 알아 나는 간시 그 파워 테리크루즈 어. 화이트칙스에 나왔던 어나난 어. 그분 그분 제일 좋아 어. 올드스파이스 제일, 제일 좋아 또 잘하시는 분 내가 생각해 볼게 샤를리스테론 샤를리스테론 어 여자 어. 중에서 그분이 진짜 사랑해 음. 인간 디올 어 음. 근데 그 디올이 음. 몬스터 찍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아, 나는 여보 처음 만났을 때 음. 여보의 영화 취향이 어. 처음에 좀 힘들었어. 나도 여보 취향이 힘들었어 일단 여보는 공포영화 응. 난 공포영화 절대 안 보니까 응. 그리고 진짜 그 피라냐 3D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를 극장 가서 본다는 거 자체가 되게 문화 충격이었거든 그 연쇄살인 사건 이런 거 그거 어. 어. 난 너무 싫거든 재밌거든 그래서 여보를 이렇게 많이 개량하려고 했지 내가 계속 개몽 계몽, 시켰지 영화 개몽 여보 보는 건 너무 다 졸려 아 졸려? 어 졸려 나도 여보가 막 3D필하냐 응. 뭐 이런 거 보자고 할때 힘들어 나 근데 그런 거좀 그래 여름에 응. 컨저링 같은 거 자기랑 같이 보고 싶은데 응. 자기는 아예 안 보니까 나는 컨저링을 보면 밤에 응. 화장실에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같이 가주면 되잖아 여보를 어떻게 깨워 여보 잘때오는누나 인형 같은데 어, 척키 아니야 척키? 아니 무슨 척키 그래도 사람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네 아이무 <웃음> <웃음> <웃음> 사람 인형이라고 나는 뭘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웃음> 오우 것처럼 생겨놓고 응? 니 응, 네 남편 흠. 응? 니네 남편 오우 거 응? 니 와이프 멀록이다 어, 어, 어, 어. 우리 부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웃음> 와. <웃음> 와! 와! <웃음> 옛날에는 여보 수준 진짜 A B C D E F 등까지 급 있다면 진짜 F였어 요 근데 여부가 너무 영화 부심이 있어 근데 나는 영화를 진짜 많이 보긴 하잖아 알지 뭐 영화 시리즈물다잘 보는 거 알지 응, 영화 많이 보지 옛날에 내가 진짜 개찐텐으로 영화 부심 부렸는데 응. 지금은 그래도 안 그러잖아 덜그러지 그리고 여보도 많이 이제 봤고 많이 봤지 어, 아니지 응. 내가 많이 보여줬고 보여줬지 뭔가 이런 꼭 봐야 되는 영화들 음. 이런 거는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 그럼 미비포유 나랑 같이 봐줘 알았어, 볼게요 우리 미비포유하고 미비포유 감상해 한번 해야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그럼 하나씩 하고. 추천하자 미비포유 여보는? 내가, 내가 미비포유 추천이야 여보는 나는 요즘에 좀 옛날 영화 다시 보는 게 너무 좋거든 음. 벌써, 벌써 표정이.. <웃음> 음.. <웃음> 아니 아니.. 옛날 영화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보야.. 최근에 좀 다시 보고 싶은 게 나는 칼리토 일단 알파치노가 나오는 거야 <웃음> 그러면 볼래! 음, 근데 예전에도 내가 스카페이스 한번 다시 보자고 했다가 여보못 보겠다고 껐잖아 근데 그거 봤는데 졸려 스카페이스.. 완전 개쩌는 영화인데? 근데 이상하게 옛날 영화 잘못 보겠어 난근 그러면 나도 옛날 영화 하나 추천? 뭐가 미비포이 보기로 했잖아 불가사리 2 어때? 자기 투안 봤지? 그래 그럼 나도 공포영화 하나 보자 어? 진짜로? 어? 공포영화 볼 거야? 옛날 영화 내가 추천 하나 할게 뭐? 헬레이저 헬레이저 봤는데? 아 어, 그래? 응. 그 모다 저씨 봤어? 응아그다못보겠던데다 어, 봤지 어, 그럼 안 볼래 오맨 보자 오맨 5맨. 오맨도 다 봤어 육맨 어때? 육맨? 육맨 뭐야? 고기 먹는 거야? <웃음> 고기 먹는 사람이야? 혹시던데요 진짜 어 육맨 육맨 6... <웃음> 그래서 육육육인가? 자 여러분 이제 뭐 버거, 버거킹이 왔기 때문에 오늘 토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제 미비포유랑 어, 칼리토 보고서 어, 루키아와 저와의 어, 감상회 한번 그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취향을 알아 바이킹의 그래. 누나! 어, 누나 이름이 뭐예요? 누나! 무성이 <웃음> 형날 가져요 나는 박서준 와 됐어 알았어